이거 팀평가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자러 갈게요 저도 피어하니까야 소니 플러스 해가지고 대한민국 팀이네 경술 야, 아 네네 아린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동준이랑 근데 여기 다 있네 이거죠 음. 이동준 김기동 김기동씨 양발에다가 신기하네. 솜명보는지금의 정도이고. 야오잘 짰는데? 오카오카 해가지고 상철에다가 막. 야 질인다. 이범령 필수고. 이윤현? 좀 약간 옛날 선수들들이 좀 많네요. 솜역에다가 야. 괜찮은데 홍종호에다가 이두 선수 좋고 괜찮은데요. 이동준에다가 김기동. 근데 돈 좀만 더 있으셨으면은... 이야... 차라리... 아니다. 근데 이게 더 낫겠다. 어... 양발에다가 근데 미쳤다. 속력 이 정도 나오고... 민도딱 있고, 인민 진짜 미쳤다. 2 1코치 훈련코치는 솔직하게 얘네들 보면 저도 근데 훈련코치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잘 아는 그런 느낌 아닌데, 근데 여기에서 이거 침투 요청에다 침 패침을 차리 박주영한테 줘요. 아까 박주영 없는 것 같던데. 음. 이거 박주영 여수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뭐 이런 것들 이동준을 줘요. 차리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유상철이랑 홍명보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은 어뭐 이거 뭐 잘한 것 같고. 센터 라인들도 어, 이거 맞고 음. 발코했고 그다음에 특징 뭐 얘네들도 재정비에다가 우측 수비 우측 운 그래. 음,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얘네들도 재정비 느낌도 있으면 좋지만은 약간 몸싸움 능몸 같은 거 가주면 좋긴 하죠 제일 아무래도. 그치, 이거는 필수고, 음, 레벨 5레벨 잘채우 돼. 이범용도 맞고. 준민에다가 음. 박주영. 그냥 지금 현재로서 봤었을 땐 박주영이랑 이동주이랑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요. 거기다 근데 얘네 둘 LAM, RAM으로 많이 쓰실 거면은, 어, 김기동 잘 가셨고,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, 아이상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? 어. 이동주이랑 박주영만 바꿔주면 되겠어요? 그 다음엔 그다지는 딱히 어, 만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? 그냥 뭐 애네들 나중에 재정비 플러스 능몸? 뭐 이런 거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다? 그런 느낌? 어, 나쁘지 않아요, 이 정도면? 어, 괜찮아요. 어, 팀도 딱이 정도면은 잘짜신것 같아. 응, 딱그 마이. 괜찮네요, 딱. 음. 근데 뭐 가능하다면은 이제 김기동씨도 좋지만은 김기동씨 말고 그냥 뭐 가능하다면 지동원? 지동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 정도? 음. 아 있네 여기 에그 지동원도 그렇고 다 있으시네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짜셨는데? 그때가 그이죠 팀화력이 좋죠. 확실히 아이 쓰시네. 지동원이랑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. 음. 아 깔끔하다. 그치? 여기에다 만약에 뭐 가실 거면은 구대영이랑 이유연, 나쁘진 않은데 뭐 진짜 만약 에 가실 면힘천이라지 이런 애들로 해서 급여 낮추고 완전히 공격을 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음. 차돌이 빼고 밑에 칠이긴 하네. 그렇죠. 향준이 음. 안녕하세요. 아 깔끔하다 올 밑에다가 음. 이쁘다 근데 진짜 차돌이가 좀 아쉽긴 한데 차돌이도 셋이든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. 아, 너무 아쉬워. 야, 안녕하세요. 진짜 깔끔하네. 어, 나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나 생각보다 별풍선 많이 받았네? 10개, 2개, 1개, 1개, 14개. 생각보다 별풍선 많이 받았네. 그치, 미패가 좀 아쉬운데, 차두리도 약간, 아쉽다. 음. 자, 차두리도 버프 가자. 진짜로 아니면 나중에 진짜 좋아지면 이제 김민재, 김민재가 차두리보다 더 좋아진다면은... 진짜 괜찮을 것같은데한진민 음. 추천 스토드 정말 스토드 감사하고 차드리네요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차드리긴 하는데, 근데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저가... 자러 가고 싶은데, 피곤한데... 혹시 내일 와줄 수 있어요? 내일 저가 밤 한... 언제냐? 내일 한, 진짜 저녁 한 8시나 9시 때쯤에 올것 같은데. 저가. 그러면 딱올 미패 되죠. 어, 김민재가 온다면은. 김민재가 또 나폴리 갔으니까 더 좋은 시즌 나올 거예요, 아마. 음. 그치, 22챔스 나온다면. 내일은 시간 안 돼요. 아. 어 일단 만약 질찬 안 하셨다면 질찬 또좀 부탁드릴게요. 혹시 그 어떤 팀으로 원하세요? 어떤 팀 원하시길래? B.J. 김민웅님 추천 정말 어,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떤 팀 원하세요? 거기다가 부당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? 300억 파리? 300억으로 파리 좀 힘드실 텐데. 파리 생 제르맹 진짜 좋은 팀으로 가실 거면은 적어도 한 진짜 800억 700억 정도는 돼야 돼요. 진짜 적어도. 이게 진짜 적은거야 300억으로는 허리보단 차리 그냥 진짜 대한민국 가시는게 좀 나으실 텐데 어떤거 같아요? 대한민국 팀으로 가실거면은 딱이렇게는 못가도 이거 비슷하게는 좀갈수 있을 것 같은데 300억이면은 좀 깔끔하게 저 웬만해서 대한민국 팀을 좀 추천드려요 음, 300억 1대이시거나 아니면 좀 거기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0억대이신 분들한테는 가 LH 단위를 추천드리고 있고 음. 여튼 이 팀은 깔끔하네요 어. 깔끔하고 이뻤다